안녕하세요, 여러분. 초보분들을 위한 가성비 채널 쉽고 편하게 알려드리는 편집하는 캡틴입니다. 자, 오늘은 드디어 불로세 번째 시간입니다. 이제 인터페이스 살펴봤고 화면을 크게 해서 편집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편집을 해봐야 되겠죠? 그래서 컷 편집을 하고 단순히 컷 편집 뿐만 아니라 컷 편집을 하고 나서 타임라인, 시간을 맞추는 방법까지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은근히 잘 모르시는 꿀팁까지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와 함께 배우러 가보실까요? 자 이렇게 블로를실행을 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거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블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블로만의 기능으로 그 타임라인 위치를 편리하게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클립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앞부분을 잘라내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클립을 잡고 이렇게 줄여줍니다 뒷부분도 이렇게 줄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컷 편집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중간을 자르고 싶다면 요 밑에 분할 보이시죠? 이 분할로 자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자르실 수 있고 여기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클립을 선택을 하고 삭제를 하셔야 이렇게 원하는 대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마찬가지로 여기 앞부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분할을 사용해서 컷 편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분할을 했다고 해서 이 클립이 완전히 잘린 게 아니고 이걸 잡고 쭉늘리면 다시 이 클립대로 또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럼 길이가 또 길어졌죠 요렇게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기능인데 불로만에 편리하게 할수 있는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이 기능들을 사용하면 훨씬 더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쭉 맞추고 뭐 이렇게 조절하고 하다 보면은 조금 뭔가 번거롭거나 잘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빨간색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위치해서 내가 여기서부터 영상이 나오게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부터 바로 한 번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줄여 보겠다 하면 자 여기까지 이렇게 바로 줄여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영상을 만들고 싶으면 끝까지 처음부터 이러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 기능은 이렇게 사용할 때도 좋지만 뭔가를 여러 개 올렸을 때 예를 들어서 뭐 PIP라든지 텍스트라든지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보시면 화면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형식인데 이것도 이렇게 잡고 움직이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중복이 되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텍스트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로 더 올린다고 하면 여기는 지금 클립이 두 개인데 여기 하나로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 길이를 이렇게 맞추고 그리고 이 밑에 길이도 밑에 있는 요 길이도 맞추고 싶을 때 이걸 이렇게 쭉 맞추면 맞추기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요 기능을 사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딱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날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정확하게 탁 맞출 수 있겠죠 요렇게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처음부터 나타나게 하고 싶다면 바로 처음부터 하면 이렇게 내가 굳이 타임라인 줄이고 막 영상 이거 쭉 끌고 가고 늘리고 할거 없이 요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PIP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작게 줄인 다음에 뭐 워터마크라든지 영상 을 처음부터 나타나게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혹은 뭐이 위에 나타나게 하고 싶다면은 여기서도 여기까지 나타나게 하고 싶다 요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그리고 완전히 끝까지 나타나게 하고 싶다면 막 이걸 잡고 이렇게 구 눌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끝까지 이러면 끝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텍스트에도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끝까지 혹은 여기까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기능이지만 이 블루만의 기능을 사용해서 아주 쉽고 편하게 작업시간도 단축시키실 수 있습니다.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!